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여름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휴가 중이신가요? 어, 초롱소장은 어, 휴가 마치고 이제 오늘 일상으로 제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 오늘 신문에,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어,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세 중과 사례 속출 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네요 알면 굉장히 유용하게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잘못 집을 사고 팔면 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한번 리뷰해 봅니다 어, 일시적 이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사례 속출 이 기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감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감면 주택이 2013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그때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 감면 주택은. 그때 취득한 주택을 5년 동안 양도세를 이제 전액 감면을 하고, 주택수를 따질 때도 합산해서 제외를 해주는 그런 주택들이 있었어요. 막 미분양이 났다든지 그런 이제 주택들인데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1주택을 이제 하나 더 사서 그 집을 매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요 주택은 집에서 빼주는 거였죠. 주택수에서 한마디로 그냥 유령처럼 주택수에 카운터가 안 됐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9억까지 그 9억을 초과할 때는 1주택이라도 원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적용을 해서 어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고 하죠. 1주택이니까. 그래서 그럴 래서그때 혜택을 이제 보던 걸 만약에 내가 어이 감면 주택을 제외해놔놓고 1주택 있는 상태에서 어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요건을 갖추는 다른 집을 하나 더산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 앞에 있던 그, 감면주택 말고, 앞에 있던 그, 일주택을 팔 경우에 구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일반세율로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때 이 감면주택이 일주택 에안해서만 감면해준다라고 했는데, 일시적 일가구 주택은 집이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도 일주택처럼 적용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부분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일시적 이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일시적 이주택자라도 양도세 감면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2월 <웃음> 국세청이 일시적 이주택과 관련해 내놓은 유권해석이다. 일반인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유권해석의 내용은 이렇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세 감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해 고가의 거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62%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까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집두개인 경우에 이제 앞에 있던 그 집이 주택수의 카운트가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선 일시적 2주택이란 이주할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 안에 양, 조정지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중과세를 피하면서 양도가액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을 말한다. 그 당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이렇게 등기부에 보면 도장도 찍혀있고 하거든요. 이런 감면주택에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정부는 2013년 4월에서 12월 취득한 주택은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주택수를 따질 때도 합산해서 제외했다. 당시 침체된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컨대 간면주택 A아파트와 일반주택 B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B아파트까지만 가지고 있다 하면 B아파트가 20억에 팔았다 해도 그냥 일반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현재는 80%까지 적용되거든요. 2020년부터는 이제 이것도 연안이 이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10년간이니까 연간 8%죠. 그렇게 적용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런 사람이 B아파트 외에 C아파트를 하나로 더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년 안에 B아파트를 판다 하면 그러면 감면 주택도 있고 비아파트도 있고 시아파트도 있는 상황에 B를 판다는 뜻이에요. 물론 B씨는 일시적 1가구 주택 요건이 되는 집입니다. 어 이럴 경우에 비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으로 9억원까지 비과세가 당연히 가능하죠. 9억원까지는 그러나 매도하는 비아파트가 실거래가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지금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뭐1 0한 4억 20억 하는 거 천지 빼깔이죠 진짜... <웃음> 그럴 경우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비아파트에 대해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하지만 9억 초과부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감면 주택까지 포함한 3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라는 거예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서울은 당연히 뭐투기가열 지구이기도 하니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62%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당연히 적용 안되죠. 중가주택은 원래 적용이 안됩니다. 이 장특공이. 비 아파트를 15년 전 3억원에 취득해 20억원에 매각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종전까지 세무업계의 해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이 적용된 5,578만원이었다. 감면 주택이 하나 있고 비아파트 딱요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비를 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세율 적용입니다. 9억까지는 비가세고요. 9억 초과는 20억에 판다고 할 경우에 11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이 5,578만 원이 전부 답니다 장특공도 80%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국세층의 해석을 적용하면 5억, 5억 9,702만 원으로 11배 가까이 양도세가 오릅니다. 시주택 하나 더 사가 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세법은 감면 주택 외에 1주택일 땐 고가 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면 주택 외일시적 이주택엔 일시적 이주택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그래서 딱그 열거된 그 법조문대로만 적용을 하고 그게 적혀있지 않은 일시적 이주택은 그 규정이 안 적용이 안되니까 당연히 장특공 배제되고 중과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와 대단하네요. 주르륵 내려가보면요. 다만 이제 1월 내가 PC주택을 살라고 할 경우에 여기에 원종원 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 세무팀장은 하나 조언을 해놓기를 일시적 이주택을 피해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그러니까 C주택을 살 계획이 있을 경우에 b 를 먼저 팔고 그러면 일반 세율로 팔수 있겠죠. 그거는 20억에 팔더라도 9억 초간 11억에 대해서 장특공 적용하고 일반 세율로 적용해서 먼저 팔고 그리고 나서 시주택을 이제 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그렇게 비주택을 매각하면 중과세도 적용 안 받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공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해놨네요. 어, 이거 정말 자칫 시주택, 아, 일시적 1가구 이주택이니까, 음, 세금 5천 얼마겠네? 이러고 샀다가는 세금 5억 9천 얼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비 그러니까 팔고, 감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팔고 난 이후에 실을 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주택자까지만 일반세율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간면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해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형진 기자님이 올려놓은 기사를 오늘 세금 관련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봐드렸습니다. 어, 더운 여름입니다. 그죠? 더운 여름 건강 관리도 야무지게 하셔야 되지만, 이럴 때 휴가지에서 또 책을 한권 정도 펼쳐 읽으시고, 어 괜찮은 뭐, 또 부동산 관련 그런 공부를 하고 오시면 유용한 그런 휴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롱소장은 다시 오늘부터 또 열심히 일상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